안녕하세요 아일러브 유튜브 김옥선입니다 지난 동영상에서는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유튜브의 다섯 가지 장점 중네 번째인 전문가로 인식하게 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면 자사를 전문가로 인식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적인 정보를 계속해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세무사가 세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면 전문 지식을 가지고 제대로 된 정보를 주는 세무사라고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세무사는 전문 지식이 풍부합니다.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 더 전문성이 높은 것처럼 느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왜 전문가가 되면 좋을까요? 결국 유망고객이 안심하고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쇼핑을 실패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품이 조금 더 비싸더라도 구매할 것이고 반대로 저렴한 상품이라도 불안 요소가 많은 것은 사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도 가능하다면 전문가에게서 구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므로 경쟁사가 10만원의 상품을 판매할 경우 자산은 어느 정도 브랜드 가치도 있고 고객을 안심시킬 수 있는 상황이라면 15만원의 상품을 판매해도 고객은 구매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려다 보면 어려운 정보만 다루게 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유망고객은 초보자입니다. 초보자에게 어려운 내용을 이야기하면 시청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망 고객이 알고 싶어하는 정보를 쉽게 제공하면서 가능한 한 전문성을 어필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객의 관점에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정보만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 유망 고객이 영상을 시청하지 않게 될 것이고 영상을 시청하지 않으면 상품은 팔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동영상의 내용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만드십시오 예를 들어 고객이 가진 고민을 쉽게 설명하다가 끝부분에 살짝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일단은 초보자를 위한 동영상을 만드십시오 왜냐하면 유망 고객은 전문가가 아니고 사실 초보자에 가깝기 때문이죠 꼭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유튜브 고객 모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유튜브로 고객 모집 다섯 가지 장점 중 다섯 번째 장점인 팬을 만들 수 있다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이러브 유튜브 김옥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